용인향린동산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곳이죠 일단 남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엥? 경비원이 서있네요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카메라를 부착한 게 아무래도 수상한가 보네요 그냥 확 밀고 들어갈까 하다가 괜히 부딪히긴 싫더군요 일단 후퇴 다른 문이 있나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 골프장 쪽에 서문이 있네요 여기로 출발 가는 길은 좀 험난합니다 1972년에 조성된 데다 마을 자체가 산중턱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... 에? 길? 이건 뭐니? 자, 살살 한번 돌려볼까요? 외부인 공사 차량 절대 출입금지 써있네 여기도 막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마을 삼중철통보안을 자랑한다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극성일까 싶기도 한데 솔직히 짜증이 좀 났습니다. 2시간 꾸역꾸역 찾아왔는데 입구 컷이라니 잠시 골프장에 차 대고 생각 좀 해봤습니다. 찾아보니까 홈페이지도 있고 몇몇 전문 부동산들이 있던데 거기 연락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안내받아? 글쎄요, 확실히 편하게 하겠죠. 근데 제 의견을 영상에 솔직히 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은근히 업체 광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차 돌렸습니다. 여긴 실패다.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는 거지. 대신 용인 다른 지역 한 군데를 더 찾아보기로 했네요. 향린동산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? 현재로선 자유답사는 불가능하고요. 직접 부동산과 접촉하는 수밖엔 없습니다. 꼭 참고하시고요. 혹시라도 거주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될듯 하네요. 그럼 여러분의 집이 홈스윗홈이 되는 그날까지 주거독립 만세!